분양을 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손님도 많아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. 2월 28일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인근 상인들은 미분양에 따른 상권 침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. 이 단지는 지난해 7월 준공했지만 아직까지 미분양 물량이 남아 할인 분양 중이다.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장사를 한 상인은 입주가 시작됐지만 단지가 들어서기 전보다 손님이 줄었다 고 전했다. 상가 자체가 비어있는 곳도 적지 않다. 또 다른 인근 상인은 여기는 아무도 없다. 지난해 분양 시작을 해서 원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손님도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. 며 다른 가게도 다 마찬가지다. 아직 분양이 거의 안돼문 닫는 상가가 늘고 있다. 고 말했다. 인근 공인중개사는 분양 당시인 지난해 2월만 해도 청약불패 시기였다. 며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고 그 와중에 금리도 높아져 가격을 15% 할인해도 주변 단지보다 비싸 잘안 됐다. 고 말했다. 수소권 일부 지역들도 마찬가지다.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는 인천의 한 대단지 인근의 상인은 이곳에 대단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2년 전에 이곳에 와서 영업을 시작했다. 며 하지만 주변에 미분양 물량이 늘고 있어 당초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다. 입주가 시작돼도 매출이 늘어날 것 같지 않아 계속 장사를 해야 할지 고민된다. 고 전했다. 미분양의 무덤으로 전락한 대구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. 대구의 한공인중개사는 대구에서 2020년 말부터 집중적으로 분양한 물량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한다. 어림잡아도 3만 가구가 넘는다. 며 동대구 역세권이나 수성구 등은 많이 오른 만큼의 낙폭이커 분양가 수준으로 내려왔다. 이런 상황에서 동대구역 근처에 좋은 단지가 들어와도 미분양이 나오고 있다. 고 토로했다. 이어 미분양 증가로 상권 활성화 기대감은 이미 꺾였다. 고 말했다.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 6만 8천 가구를 넘었고 올해 1월 다시 7만 5천 가구로 늘었다. 그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중공 후 미분양은 7 5 0 0 가구가 넘는다.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.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미분양 물량이 앞으로 8만에서 10만 가구까지 간다면 문제가 될수 있다. 아직은 일부 지역에 편중됐지만 확대되면 10만 가구에 육박할 수 있다. 며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사업자들은 공급을 꺼려 분양이 보류되거나 축소 혹은 무산될 수 있다. 이는 3에서 4년이나 길게는 4에서 5년 후 다시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하게 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. 고 지적했다. 이어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민간이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. 며 미분양 민간 매입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고 향후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반환이 효과적일 수 있다. 이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와 2009에서 2010년에도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조언했다.